오늘은 제가 프라다 로고 프린팅 스니커즈 리뷰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언박싱은 제가 제주도에 가기 전에 미리 찍고 제주도 갈때 신고 다녀왔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신나게 놀다 보니까 신발이 금방 지저분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린토피아에 특수 세탁이 있다고 하여 이용해봤어요. 미세하게 이염된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하고요. 이 스니커즈는 나일론 소재로 되어있어서 가볍고 여름에 신기 더 좋은 신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품을 구매할 때좀 망설여졌던 점은 직원분께서 나중에 신다가 프라다 로고 프린팅이 벗겨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AS가 전혀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얀색에 프라다 로고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빅사이즈로 예쁘게 새겨져 있어서 안살 수가 없었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